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건축을 못하겠다 또는 도대체 과연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상가주택이나 근생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가운데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건축을 포기해야 하지 않나 라거나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짓겠다거나 또는 심지어 건축하려던 땅이나 낡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지만 원하는 금액에 쉽게 팔리지도 않고 또 세금 문제 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사람들까지 공사비가 너무나 올랐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사비가 올랐다고 건축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진 땅을 파는 것이 나을지 또 그렇다면 실제로 오른 공사비는 과연 얼마나 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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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는 상가주택이나 고마 빌딩 등을 지시려는 경우 엄청난 자금이 들어서 건축주들에게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다 작년부터 가파르게 철근 등주역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해서 공사비가 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에 관련된 소식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분들도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 상황보다는 상당히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신문에도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700만원이 넘었다거나 심지어는 평당 450만원 내지 650만원 수준이던 꼬마빌딩 등의 신축공사비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수준의 어떤 공사를 근거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라면 무려 60 내지 90% 정도나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너무나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건축주는 주위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 엄청나게나 올랐다고만 한다는데 이는 구체적인 건물 규모나 설계 내용도 모르는 채 막연히 물어보니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인데 물론 요즘에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 공사에 관련된 자재비 등이 오르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공사비를 뽑아보면 막연히 떠드는 이야기 정도는 아니며 특히 이로 말미암아서 계획하려던 건축을 포기해야 하거나 보유한 땅을 팔아버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 건축을 못하겠다. 요즘 이렇게 공사비가 오른 정도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데는. 실제 현장과 다른 신문이나 방송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동안 오르지 않던 공사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진정 기미로 각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다 보니. 작년 초부터 톤당 90여만원 하던 철근값이 15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만 해도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엄청나게 폭등은 했어도 공사비는 거의 몇년 동안 별로 오르지 않다가 요즘에 공사비가 오르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어찌 됐거나 요즘 새로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자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까지 올려서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일부 건축주들은 교육하려던 건축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려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축주들이 말하는 건축비 전략을 위한 대책들에 관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요즘 상담하는 건축주들 가운데는 건축을 보류하려거나 포기할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대신에 적당히 고쳐쓰는 리모델링을 생각하거나 공사비도 많이 들고 흑막이 심의 등으로 공사비가 복잡해지는 지하실이나 다락 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동안은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해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던 것을 공사비가 올랐다는 소문에 신축 대신에 기존에 건축된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 도 나름대로 여러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표적인예로 실제 최근 어느 낡은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가 몇년 동안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봤는데 리모델링 작업 범위가 만만치가 않은 데다 창이나 외장재, 실내마감재 등을 교체해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를 수반해야 하다 보니 부수적인 공사비가 추가되는 데다가 인건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게 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축하는 공사비의 약 70% 이상 소요되는데 사실 리모델링 공사는 신축에 비해서 한계가 많아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별 효과 가 없다거나 또는 건물의 수명과 인근의 신축 건물과 경쟁력 등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러한 방법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대체 과연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나 고마 빌딩 등의 공사비는 과연 실제로 얼마나 올랐길래 공사를 보류한다거나 리모델링 등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건물들을 설계하고 공사비 견적과 건축에 참여해보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요즘 현실을 정리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공사비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에 공사비 상황이 건축을 보류하거나 심지어는 계획하려던 건축을 포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버리고 또 억지로 리모델링이나 지하층 등을 줄이고 낡은 기존의 건물을 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에서 언급한 신문 보도와 같이 꼬마 빌딩 공사비가 평당 700에서 1000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이나 설계와 건축수준, 지하실 유무 등에 따라 달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요즘 건축되고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이라면 평당 650에서 750만원 또 근생용도인 꿈마빌딩 등이라면 이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는 작년 중반기에 톤당 150만원까지 치솟던 철근값이 최근에는 100에서 110여만원으로 회복되고 있고 레미콘 목재 등이 약20 내지 25% 정도 올랐으며 하루에 23만원 내외 하던 목수 등숙련공들의 인건비가 25만원 내외 정도 올라 인건비도 약 20% 내외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비로 한다면 약 20-30% 내지 정도 올랐다고 볼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은 아파트 현장과 같은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모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신문등에 보면 무려 공사비가 몇백억이나 올랐다고들 호들갑 떨고 있지만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도 등달 오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오름정도 비용이 계획하려던 건축을 보류하거나 심지어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관한 것인데 공사비를 절약하는 것은 모든 단계와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한데 가급적 자신이 가용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고 설계 과정과 공사에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로망에 빠져서 모든 것은 크고 높고 좋은 것만 사용하려는 생각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설계에 있어서도 상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생용 꼬마 빌딩인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복잡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과 유리벽 등으로 슬림화 할수 있는 구조 등 어느 것이 공사비나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에서 유리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지하실 등은 특별한 지역이나 목적이 아니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 지하실의 경우에 흙막이 심의와 안전 절차가 상상외로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비용이 추가되며 특히 절차와 기간이 길어져서 공사기한까지 길어지는데 이는 바로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각종 마감재나 창호 등도 가성비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모든 자재와 공법, 구조 등을 선택할 때 설계나 디자인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재비와 공사비 등 비용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해서 공사나 각종 자재비 등에 익숙한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 등과 모든 것을 협의해가며 결정하는 것도 공사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래도 지금 건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까지 공사비가 올라서 상가주택을 못 짓겠다 또는 도대체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라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부 건축주들 가운데는 공사비가 내리면 건축을 하겠다는 라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또는 직접 설계해서 공사 견적까지 해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도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일부 업체 등 여기저기에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너무나 올랐다고들 하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른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건축을 하겠다거나 또는 그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가주택이나 공업 빌딩 등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땅의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거나 땅을 놀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값비싼 땅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언제 한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으며 또 공사비가 오르면 등달아서 건물 임대료나 건물의 가치도 상승할 것은 뻔한 일치기 때문에 그오은 공사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거나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의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